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저께 계약금의 일부 천만원을 넣었던 재개발 지역의 계약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 그 계약을 오늘 원천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드린 그런 어, 건이 있었습니다. 어, 아마 예사로 생각을 하고 그냥 진행을 했던 것 같으면 어, 오늘 저녁에 계약서를 썼을 것이고 어 그리고 아마 잔금을 치고 그 이후에 매도사장님한테는 그 집을 50년 동안 거주하셨던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50년 전에 취득가액이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양도차익 난금액에 금액이 한 6억 5천 정도는 되는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어 조금은 조정을 뭐 하기는 했었지만 었 어 그냥 어림으로만 계산을 해도 세금이 4억 5천원 넘게 나왔을 그런 집이에요. 양도소득세가 근데 그걸 정작 포신, 파시는 그 매도 어르신은 비과세로 알고 계셨던 거였죠. 어, 그걸 매수를 이제 초롱초롱소장이 매수 측이 되다 보니 습관적으로 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쭤보게 됐고 그것도 어제 아마 만나지 않았고, 계좌번호만 받았었으면, 뭐또 계약이 그대로 진행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파는 게 너무 이제 아쉽고 또 너무 평생 정들어서 살았던 집이니까 마음이 안 내켜가지고 매도 부동산 쪽으로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매수부동산 쪽이었는데 어 근데 그 소장님이 저보고 소장님 한번 와보시라고 어 계좌가 지금 뭐 서로 언언이 돼야 주신다 그러는데 소장님 오셔가지고 조금 같이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매도 부동산으로 제가 어제 갔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쭉이 얘기, 저 얘기를 이제 서로 듣고 나누다 보니까, 어, 당연히 비가세라 생각하고 이제 파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어, 근데 같이 오셨던 이제 그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 오피스텔 두 채를 7년 전에, 어, 그걸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셨고 그게 자진 이제, 이제 말소가 됐고 자동 말소가 됐고 말소된 지가 한 2년이 되신 거예요. 어,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어, 소장님 어디 물어봐도 어, 전부, 뭐, 임대사업 등록을 했었던 그 상태였고, 요건을 어, 5년 동안이나 했었고, 2018년 어, 3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했었던 어, 임대사업자였기 때문에, 거주주택인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세금이 없다 하던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세락하고 이제 팔려고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 요건을 또 이제 챙겨봐야 되잖아요? 어, 결론적으로 어, 물론 이제 그 얘기만 듣고 이를 보면은 5% 이상 증액을 하지 않았고 임대사업 요건을 5년간 충족을 했고 어, 그 옛날에 뭐그 가액 6억 이하의 어떤 그 임대사업 등록을 했, 하면 혜택을 주는 어,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웃음> 등록하신 지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는 비과세가 될것 같단 말이죠. 어, 그래서 어, 가계약금을 넣는 그 이제 계약 내용 워드에 뭐라고 제가 그 특약을 한 줄을 넣어놨냐라고 하면 만약의 경우에 비과세가 아닌 경우에는 이 계약은 원천무효로 해서 넣었던 돈만 그대로 돌려받고 계약을 이제 없던 걸로 하는 걸로 대신 이제 비과세일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되 다른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때는 100상환을 1천만을 원 넣었으니까 2천을 100상환하고 1천을 포기하는 그런 이제 조건으로 하기로 어제 결정을 하고 돈을 넣었어요. 근데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장님은 정말 매수가 초롱부동산이 아니었다 하면, 사후 수습도 불가능할 정도로, 제가 얼른 계산해봐도 4억 5천 이상 나오겠더라고요. 삼주택 중과까지 적용을 막 이래저래 하게 되면. 어,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근거를 이제 제가 쭉 한번 찾아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나오게 됐냐 했더니, 어, 구청에 7년 전에 임대 사업자 등록은 하셨어요, 구청에. 근데 중요한 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모르셨던 거예요. 그거를. 이게 완전히 구청에서는 당연히 임대 그 주택임대사업자의 그 혜택을 다 누리려고 하면 구청에도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안내조차도 안 됐던 거였던 거였죠. 그리고 구청에만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할 거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최초부터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그 혜택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피스텔 두두개 지금 이미 주거용으로 세를 주고 있고 뭐 양도할 때는 주택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거주자 주택에 대한 혜택이 없죠 삼주택 중가를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율이 제가 볼 때는 양도차익이 5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율 42%에 중과세율 32% 더하면 72%에 지방소득, 지방소득세까지 지방소득 더하면 이건 세금이 4억 5천이 넘는 그런 금액의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짧게 이제 부다닥도 국세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 자료들이 요 자료입니다. 그 분은 이제, 요 질의 세 번째,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 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놨는데, 처음에 언른 보면 여기 1, 2, 4만이 전부 다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어 요건이 뭐냐 하면 어, 여기 보면 비주택 요게 질문이 질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 23항에 따라 장기 임대주택이 사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 후 5년 안 지난 거예요. 말소되고 나서 5년 안에 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거주자 주택에 대한 혜택이 있겠죠. 근데 질문 1 장기 임대주택에 전입 거주하여 임대주택에 들어간 거예요. 전입을 한 거예요.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를 안하고 있는 상태겠죠. 어, 그런 상태에서 왜냐 자동말소가 됐으니까 본인이 이거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 살면서 원래 살았던 그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예요. A가 있고 B가 있다면 B를 임대주택 등록했는데 5년이 지나서 자동말소가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 원래 A에 살던 이 거주주택에서 거주주택, 원래 임대주택이던 B로 이사를 들어가고 A를 파는 그런 케이스죠. 어 그럴 경우에 소득량 100, 155조 20항 이게 어, 이제 적용 가능한지를 물어놓은 거예요 어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비과세 특례들이겠죠 1화는 어, 적용이 안 된다 2화는 적용이 된다 요둘 중에 이제 답을 달라고 질의를 한세 가지를 해놨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5%를 안 지켜도 적용이 되느냐 이제 이걸 제이또 물어놨고요 723은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 임대주택에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5년으로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세무서에 그 사업자 등록정도 먼저 폐기를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도 이제 적용이 되냐 이랬더니 어 답변은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어단 질문이 여기 보면예 어 사실관계가 먼저 거주주택이 있었고 그다음에 피해를 사가지고 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그 등록했던 주택이 말소가 됐고 자동으로 그리고 말소된 임대주택으로 전입을 해가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제일 처음에 거주주택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그 거주주택을 파는 요런 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사실관계가 근데 이제 단서를 비주택 임대주택 있죠 그거 자동 말소 전까지 소득령1 6 7조의3 1항 2 감옥 어, 요거를 충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이제 그 요건까지 다 충족한 걸로 전제가 되어 있는데 충족했다라는 요 전제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또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인 거예요 어,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 3, 2조 3호에 따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한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을 임대한 주택으로 아까 그분은 5년 이상 임대를 했었죠.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에 임대 개시일 당시 6억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집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서가 여기 보시면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분은 이걸 안한 거죠. 이게 사업자 등록. 이게 이미 누락된 거예요. 이게 기본 단서조항인예요 이거 안한 경우에 시가액 6억 이하고 5% 이상 정액 안 하고 어 이미 임대사업 등록한 지 5년 다 지났고 이 모든 걸다 충족을 어 하고 있다 해도 해당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어 거주주택 팔았을 때 비과세 적용 혜택 보느냐 어, 질문이,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조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이렇게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먼저 질의 2는 뭐냐면요, 어, 양도일까지 5% 이제 그기 끝났겠죠. 어, 끝나고, 이제 요 집을 팔 때, 팔기 전까지 이제 5%, 그때까지도 5%를 지켜야 되느냐, 요 질문이고요. 그 다음 질의 3에 있는 거는, 거주주택을 파는 날까지, 사사 등록증을 이미 뭐 임대사 자진 말소 자동 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사 등록증이 유지되고 있어야 되느냐? 요 질문인 거예요. 아까 기본적으로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그 이전에 사사 등록증대 있고 구청에 임대사 주택 임대사사 등록대 있고 가액은 6억 이하였고 5년 이상 지금 이미 임대했고 이 요건 다 충족돼 있다는 전제 하에 5년간 끝난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자 등록증도 유지해야 되느냐 그 이후에도 오프로 못 올리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이 질문이 어, 그랬을 경우에 기본 요건을 처음부터 지켰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없어도 되고 이렇지만 어, 제가 오늘 아까 상담했던 그분은 기본적으로 기본 조건이 되는 사업자 등록을 처음부터 내지 않았었잖아요. 어, 그래서 본인은 임대사업자라 생각을 하고 비과세인 줄 알고 팔 뻔했던 그 집이 어, 세금을 4억 5천 얼마를 내뻔 한 거를 어림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게 그거를 안 내고 그냥 계약을 말기로 하고 취소를 해드렸습니다. 와 어, 세금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까처럼 그냥 설피 달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아마 어, 난 비과세 일 거야 하고 나만의 확신에 빠져서 거래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금 이미 몇억 나오고 나면 대짚어 담을 수도 없게 됩니다 지금 이분은 세금을 이렇게 어 내게 됨으로 해서 한번 어 검토가 된 케이스지만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아직도 본인은 이 요건을 다 충족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내지도 않고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만 하고 그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한 걸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 하면 거주자주택 비과세로 팔기 전에 반드시 짚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대형사고를 막아드렸어요 어저께 물론 뭐 중계를 못해서 아쉬운 면도 조금 있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중계보수에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파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이 세금들 속에 물론 세금은 세무사님한테 상담하면 답이 다 나오죠 근데 상담도 하러 가기 전에 내 확신에 너무 비과세라고 빠져있으면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또막아드여서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재밌네요 어, 이렇게 또 그리고 또뭐 사시는 분은 또 다른 물건도 찾아 드리면 되니까 어, 그래서 어지 보면 중개업을 하고 그동안 이런저런 공부를 해온 그런 내용들이 또 모르면 한번더 어, 물론 또 이런 내용을 저희 또 저도 세무사님한테 한번더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와 있는 게 답이 있습니까? 그죠? 어 그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한 번씩 할수 있어서 또 공부했던 보람도 있고요. 또 여쭤볼 수 있는 또 그런 인맥이 있다는 것도 굉장한 울타리이기도 하죠. 음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혜택을 봐야지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 한번더 점검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내일모레가 이제 설이네요. 행복한 밤 되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초롱소장한테요 감사합니다